샷 굿샷 너도 뽕샷이라 살았다 <웃음> 티가 더 많이 나간 거 같은데 오! <웃음> <웃음> 어, 나이스 온. 오, 잘 어. 오, 아, 잘 쳤다. 오! 내페이 다시 할게요. 어, 어. <웃음> 뭐. <웃음> 머리도 올리지 말고 힘 빼고 오 굿샷 잘 쳤다 오 굿샷 아, 넘어가 버렸다 굴러서 넘어갔겠다 <웃음> <웃음> 오 굿샷 야 올라가겠는데 어이구, <웃음> 오늘도 아시리즈 하나요? <웃음> <웃음> 자, 힘을 빼고 힘 빼고 바닥을 터트리란 말이야. 나이스. 나이스 원인가? <웃음> <웃음> 좋아 잘다 영상 나이스 와 굿샷! 야, 진짜 잘 쪘네. 나 진짜 잘쳤네나잘쳤지나잘 쪘.. 여긴 뛰어서 되지? <웃음> 우리 건 너무 빨라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럼! 우리 <웃음> 얼마나 진짜... 빠른데? 아유. 오 역시 안되겠다 야, 굿샷 나이스! 야 우와. 인쇄해라 <웃음> 네건 놔주고 어잖아 세븐 나와 진짜. 와. 아. 내가 쓰겠어. 아, 굿샷! 아. 야. 라이선 어! 야, 저거. <웃음> 굿샷. 굿샷! 야, 잘 쳤다. 어, 크다. 아, 세다세서 음, 아. 아까비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네. 구샷. 아, 이번엔 좀 제대로 맞아야 돼. 꺾야 되냐? 네 거랑 내거랑 그러게. 아이고. 이렇게 다 구샷. 괜찮네 그래? 응. 나쁘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응. 응. 응. 응. 짱이었어요 응. <웃음> 저녁에 여기 사람 엄청 많겠는데요? 네.